시집 언제 할 거니? <웃음> 그런 얘기 가끔씩 하고 있잖아 얼굴 안 보자 형님 이 없어서 뭐 거의 전자는 기분. 들과이있이앉 그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엄마랑 계속 살았던 기억이 꺼였네 음. 같이 했지 일본같지 또서울가지 그렇지? 음. 엄마가 나한테 그랬잖아 나중에 둘다서울 가면 엄마도 서울에애주으러 온다고 이제 음, 로는데 시집 언제 할 거니? <웃음> <용기하지 말라니까. 웃음> 시집 할갈 거니? 연기하지 말란다 시집 언제 갈 건데? 갈때안 됐나? 남자친구가 있다고 치. 엄마. 엄마는 일본 사람이라고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지, 쟤는. 그런데 네가 결혼하면 한국에 살아야 되는데 일본에 간다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일본 사람이랑 결혼해서 한국에 살면 안 돼. 사실 남자친구 있다. 일만 하고 있네. 진짜라. 일본사람 응. 사람자 어떡할 어차피 건데. 어차피 헤어졌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데 이선 많아 <목소리> 코로나 안끝나면 어짜껀나 근데 갈수 있는 올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진 않아 비자를 받거나 비즈니스로 올 수는 있어 근데 살지는 원하잖아 <목소리> 몰라 근데 나이도 둘다 이제 결혼할 나이니까 해야 결혼을 해야 그런 얘기 가끔씩 하거든. 고 소정? 니 그때 땀 치고 안 했잖아.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응? 응. 다른 사람? 응. 무슨 소리야? 많은 사람인데. 사은템 직장. 평범한. 그냥 평범한 직장. 응. 몇 살이야? 동갑이다. 응? 동갑 싫어? 어리 내가 작년까지는 제생각이 없었다? 근데 올해 친구들이 다섯 명 정도 결혼을 해 가게 될지 모르겠네 춥다 저기 위에 2층 가면은 그거 있다 루프탑 가는 길에 담요 있다 혜진이 이제 올라가야 된다 오 좋다 아 여기 혜진이 이쁘겠다 근데 오늘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아까는 일본사람이랑 상관없다 그러더니 약간 일본인 남자친구가 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느낌인데? 음, 그런 건 아닌데 얼굴 한 보자 셀카가 없어서 한참 후에 있을 텐데 이야 이모 요 x 가다이가트았지니여다 남자 스타일 좋아해? 얼굴 별안 본다. 음, 얼굴 맞다. 얼굴보다 성격, 그다음에 능력. 성격이랑 능력이 좋아야 돼. 뭐. 나는 뭐 능력 이있나 어, 아, 네가 능력 있는가고 남편이 능력 있는가고 왜 자꾸 그렇게 비교를 해? 그게 네 능력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야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지. 근데 여자는. 백프로에에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딨어? 야 요즘에는 진짜 다 반반이고. 경제적인 게 어려워지면 부부지간에 사이다나빠진 겁니다. 사랑은 금방 없어지거든. 너무 무서운 얘기야.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 돼야지만이 둘이 여행도 다니고 음. 여유도 있고 그렇지. 지금 돌려서 엄마 뭐해줬까이거그 이세가 스트레스 받을 거거든. 운동 응. 타봐. 음 너무 크다. 근데 혼혈로트 하라면 좋은 점 많지. 일단 한국어, 일본어 네이티브잖아.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응. 나 어릴 때 너무 잘 먹는. 데 아니에요. 너무 이거. 응 뭐. 떴어. <놀람> 나 <짠>. 아이고 아이고. <웃음> 사실 뭐 그렇게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결혼하고 싶다 하더라고 일단 한국 와서 보고 좀 사겨보고 아주 니가 늦은 나이는 아니겠고 좀 사겨보고 급하게 하셨고 아우 추워 내려갈까? <웃음> 다 찍었네 이제 어.. 대충 다 찍을게 응. 엄마 엄청 아왜 4월 1일이야 4월 1일 무슨 날인데? 마음 음장몽이네 하루 일찍 만우절 장난이다 <웃음> 내가 결혼을 어떻게 하는데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간은 분데아 다녀보이는 똑같은 것 같아 나도 놀랬다니까 너무 하시면